힘들어요. 보면은 그 성경이나 불교그 말씀이 응. 참 똑같은데. 종교는. 그래서 불교에 가면 뭐가 있냐면 form is emptiness, emptiness is form이야. 색즉시공공즉 시색이. 색은 즉 공이고 공은 즉 색이다. 그러니까 색은 있는 거야. 우리 색깔써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빈 거나 마찬가지.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이그녀이고 나의 50만 넘은 배운년이나 배운년이나 다 똑같고. 이분년이나 미운년. 내 친구 말이 그래요? 50이면 이쁜 거 미운 거 없이 다늙은 흐어 흐어 흐어 흐어. 우리 아야 돼. 흐어 흐어 흐어 먹고 마시는 거는 알라지안굶어죽으니까 채소 써버리고 심지 먹다 츄츄츄 빨간 거마마 까카토 마마 시작 마 잘해요 아주 잘해요 성질 들어왔어 손것처럼 손길이 날카로워야 돼 시작 마아 아줌마 되니까 이 정도 어쨌든 관장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작 마 그러자 아나 잘못됐어 시 시작 마! 시작 마! 아 어제, 그저께 교회에서 아들이 하나가 왔어요. 아들이 하나가. 아, 성가들 같이 하는데. 어, 내가 우리 엄마하고 뭐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엄마하고 같이 성가들 하는데. 그게 유행이 돼갖고 나한테 찍혔어. 밥만 먹으면 내가 옆에서. 아, 내가 엄마하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엄마하고 뭘 같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까지 같이 하려고 엄마하고 뭘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림 도 팔아야 되지 <웃음> 어 그래요 언니 같이 하시는거지 어그런또 해야 돼왜 사면 엄마 혼자 못놔도 엄마가 막 일을 크게 벌리시니까 그 가서 이제 잘 챙기려고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니까 어, 어. 기,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니까 대단해 대단해 <웃음> 앞으로 우리 팔릴 그림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오단 선생님 어제 새벽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아, 어 이렇게 응. 돌아가세요? 돌아가셨어. 이품이 너무 좋으 신기해. 어, 돌아가셨어. 어제 돌아가셨어. 어, 새벽에 돌아가셨어 아니 지금까지 오단 선생님 계속 예배 하다. 어, 근데 네. 그분이 돌아가신 네, 네, 네. 거예요? 아에요그 돌아가셨다가 오늘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너. 같이 인사하고. 인사하고 와서 카라도. 어, 지금 값이 막 올라갔겠네요. 값이 라도 값이. 가르치라도 값이, 가르치라도. 값이 <웃음> <웃음> 그 그랬던, 어, 그래도, 이왜 가서 인사를 해야 되냐면, 가시기 전에 음. 그 그림으로 올랐는데, 그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인사는 해야 될거 아니야. <웃음> 그 마지막 가는 길 인사하시고.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 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인종을 보셨단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그 인종은 아직도 못 봤어. <웃음> 인종은 인종 보는 사람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한달반 동안 이제 그 저기 그 아무 일 있어가지고 요양원으로 이제 아, 해사 하시는데. 아, 아. 근데 이제 딱 가시는 날 가는 분들한테나 내일 가 이런 어. 거야. 나 내일 전국 가 이런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할머니는 더 살아야 돼 그러다만 딱 아시면 가신 거야 송초수림도 그러셨잖아요 이 어. 돌아가실 거를 다 아시는 거 근데 ]구나. 보니까 기도하, 기도하시는 분이거든 <웃음> 기도하는 분들이 알아 맞아. 꼭 기도하는 분이 알고 나도 옛날에 그때 보니까 초대교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예 돌아가실 때 자기가 산에 들어가 버려 산에 들어가 버려 나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서 자식들 하게 혼자 조용하게 들어가서 그 날짜를 맞추셔 그러니까 자기 가능 가날이 맞추는 것도 대단해 그래갖고 거기는 그러니까 90, 95세 96세 까지 95세 96세 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까 또 그림을 안팔았어요 그림을 안팔았어요 그냥 그림 안팔도 먹고 사니까 계속 그림만 모아놨다가 이제, 이제 이벤트 한번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누구만 타는거에요 할머니요? 계속 설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웃음> 뚜껑을 따야 되는 상황인거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들한테 그랬대, 그림이 걸려 있어야 그림이지 참고 있으면 그림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타가지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도 결정한 거지. 야 이거를 걸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아직 안 나온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그분은 앉아서 그림만 그리며 그리고 수서가고만 바꾸고 돈으로 절대 안 팔았던 거야. 그거를 갖다 이제 관장님한테. 맞았구나. 열년 되던데. 대운이 왔어, 왔어. 대원이 왔어. 또 다시 두 점도 또 나와 있지. 그러니까 대원이안생서막어 그러니까. 있지. 난리라 나다었단 이쁘서도? 아니 얘 말고 난리.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좋냐 보니까 한국에는 아까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한반이. 음. 막 서울대, 이대 학장부터 해서 쭉쭉 좋아. 네. 아프막막 그, 훈장도 쭉 받고 이런 분인데 그림이 안 팔린 거야. 안 아, 팔았어 아예.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아들도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아들이 이제 돈이 없어. 야시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제주도 야시장을 해야 돼. 야시장을 하려고 이제 왜냐면 제주도는 밤에 <웃음> 1 0시 넘어서 놀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대만 야시장을 보면 대박이다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악마는 뿅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선 우선 왜냐면막 부자들도 있어 주변에 근데 내 행색이 다 망한 줄 아니까. 일단 그림을 파는데 내가 팔면 안돼, 아들이 팔면 난리 난돼 난리 난돼 제자들이 와서 맞아. 아버지 먹칠한대. 응. 예. 다 아들이 나와서 좋은 거를 못팔대. 아, 음. 네. 그래서 이거를 다내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관장님 걸로 해야 근데 스토리를 정해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응. 이 그림이 어떻게 와서 왔다. 그 스토리를 딱 가지고 되는 거면요. 제자들도 대가들이니까 왜냐 스승이 잘못 팔리면 큰일 나거든 그게 무리가 있더라고 그래. 그러니까오 관장님이 대운이 오었어 부담도 안돼 신압으로 하는 거예 일전에 하나씩만 팔아도 돼막 팔아라 막 뒤에 쫓아, 쫓아오지도 않아 그냥 가갖고 어. 와서 좀 파세요 음. 파세요 해야 돼 어. 그냥 신압으로 하고요 근데 대단한 관장님 <웃음> 그냥 하는 뜻이 있었어 <웃음> 영원히 <영어는> 잘 붙어 있어 <웃음> 화장품 팍박에져 <파>, 화장품 <웃음> 저는 뭐 일단 적게만 해드리면 되는가? 그렇죠. 그 아들도 65세인데 한참 누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나였다. 아이고 두 집을 만났습니다. 아아도 아이고 누님 잘 부탁합니다. 나20몇년 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거기까지는 한지 모르고 내가 20몇 년을 그림을 조회 있게 했다. 부들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다 이걸 막 내놓고는 또못 팔아. 그러니까 딱 적당한 거야. 음. 막 갤러리처럼 어디 막 전시해가지고 막 빵빵하지는 못하고. 어, 다만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비스럽게 석석하고. 기존에 그걸 많이 큰 돈을 비싸게 간 사람, 살아는 사람이 한이 삼십 명된는데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다니. 불러가지고 다시 해고전처럼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싼 그림 불러를 불을 불소식기를 살려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해가지고. 나가시라고 자기가 머리를 탁 들이는데 자기는 못 나가고 딱해라고 왜냐면 자기도 육십 몇 년을 아빠 집에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뜻인데 이분도 되게 착해 너무 착해 장노님이 데 너무 작게, 너무 작게. 그리고 와이프도 너무 착해 와이프도 팬이야 막 팬이야 집안 식구들이 그런 데다가 이제 야식이 빠져 있는데 방법은 어떨까? 아, 그림을 내어서 그림을 좀 바면 안되니까 어 그림을 봐라? 생각을 이제 한거야 관장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웃음> 오늘 완전 이제 뭐다다팔게된 거야. <웃음> 밑에 그니까 그 저기 수장고가 있는 거야. 신화를 하나씩 꺼내서 근데 그림도 안 비싸. 보통 천만 원, 뭐 오백만 원, 천만 원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하는 되니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만 아니, 하나 사놓으 대박 난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또 돌아가셔버렸잖아. 또 이제 <웃음> 음, 그림 잘 오, 팔으라고 가셨다. 관장님 잘 팔아 나 갈게 이렇게 가신 거야. 다섯 시 갈게요. 오늘 갔을 빈둥기 얼마나 다행이야. 어, 얼마나 그래서 내가 가시기 전에 얼굴 이 인품이 오. 너무 너무 좋아. 사, 그 사모님도 인품이 좋고. 가시적인 다고 아, 그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 받아또오 국수 손을 다 잡은 게 거룩하게 보이더라고. 두 분이 그렇게 아, <웃음> 해 내가 앞으로 그림 아잘매게잘 팔게요. 석으로 <웃음> 내가 그림을 <웃음> 야 대박 나셨다. 대박 나 중국어만 이제 중국어는 이제 다른 단사이니까 중국어는 자 흑흑 흑흑 흑카페 흑카페 꼭 이렇게 해야지 차를 마시는 거지 흑카페 못 알아들 흑카페 어렵게 알아들어 어렵게 알아들어 흑카페 카페, 알아. 카페. 똑똑해 차 마셔 이렇게요 해 커피 마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커피 마셔 커피 어, 마 um, 약간 경망스러워요. 한국말로 표현해서. 커 그렇지. 흑어 카페. 흑어 카페. 통과 해요 그럼 이제 노란색은 어떻게 가냐면 쭉. 쭉. 쭉. 쭉. 쭉. 쭉. 쭉. 화화. 화화. 화. 화. 화. 화. Wheat,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화화화화 올려 그냥 그 자리에서 화, 화. 네, 시작 화화화화왜아 화. 이거 왜안데그리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거 잊어버리면 다른 거 잊어버려도 시작 화화화화아 이거 아직 닮아가야 아들 이걸 찍어서 빨리 아들 때 보내니 엄마한테 시작을했구나야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화 맛이다 크탕크탕 대단해 대단해 껍질 같은 게 크타 크타 이동 이동 오 좋아요 어제 와 끝났어 끝났어 바로, 거꾸로 가요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건다 잊어버렸다니까 아까 색깔만큼은 안 잊어버렸네 왜냐면 색깔을 잊어버리는 건 희망이 없어 제기가 안돼 제기가 제기가 안돼자콩콩다운 순서 콩콩어 콩. 이렇게 돼야 돼콩콩 콩. 콩. 근데 이걸 콩콩뭐 이럴 때는 이제 콩